네, 잘 저는... 끝! 네, 관련된다. 안녕, 톰TV.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만의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노래방도 되고, 음악 감상도 하고, 비가 올 때는 빗소리를 들으며 사색도 할수 있는 편안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불편함도 동반되는데요. 바쁜 일상 중에도 시간을 내서 점검도 해야 하고, 각종 오일류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하고, 수명을 다한 와이퍼, 타이어 같은 소모품도 바꿔줘야 합니다. 또 바쁜 아침 출근을 하려고, 차가 있는 곳까지 바쁘게 왔는데, 차 키를 가져오지 않아 짜증나 경험 대부분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쁜 현대인에게 딱 어울리는 특별한 제품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동치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뷰 현대모비스에서 근무하시는 구독자분께서 처음 보는 제품 한 가지를 보내주셨는데 현대모비스의 브링 디지털 키라는 것이고 바로 이 제품이야. 스마트폰에 전용 앱인 브링앤티를 다운로드하면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고 바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인데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 손바닥 정도의 크기이고 바로 이 제품이 카아이폰을좀더 스마트하게 바꿔줄 제품이야. 사용 방법은 우선 앱에서 전화번호를 인증하고 차량 번호와 차주 이름을 입력하고 앱에 차량 등록을 해주면 되고 제품 측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커버가 열리고 안쪽에 스마트 키를 꽂 수 있게 돼 있어. 돼 별도로 시공 장착을 할 필요가 없고 스마트키를 이렇게 꼽은 다음 커버를 닫고 여기 위쪽에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 전원이 켜지고 다시 전원 버튼을 연속으로 3번 누르면 빨간색 불빛이 점등이 되고 앱에서 디지털키 등록, 디지털키 탐색을 클릭하면 연결이 완료되는 거야 브링 디지털키는 차 안에 콘솔 박스 같은 곳에 피치만 해두면 차키를 스마트폰 속에 넣어 다닐 수 있는 모바일 디지털키이고 한마디로 이제는 차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오토 도어 기능을 앱에서 설정하면 차 문이 알아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 또 앱에서 가는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어서 원하는 거리에 맞춰서 차 문이 열리고 닫히게도 할수 있도록 돼 있어 나도 두전에 많은 짐을 들었을 때 번거롭게 찾기를 찾거나 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편하더라고 브링 앤트의 기능은 자동 문 열림 닫힘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좋은 기능이 있어 비대면으로 자동차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소모품의 방문 교체 서비스가 가능해서 와이퍼에서 타이어까지 각종 소모품 교체를 받을 수 있고 차를 세차를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방문 세차 예약도 가능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에는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가 론칭이 돼서 나도 이용을 해봤는데 앱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은 날짜와 시간 장소를 지정하고 서비스가 접수가 되고 당일 서비스 기사님이 시간에 맞춰 방문을 하셨어 따로 키를 전달하지도 않았는데 공유된 디지털 키로 비대면 오일 교환을 해주셨고 현대모비스의 합성유와 필터를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가 있어서 만족스러웠어 거기다가 평소 도직 쉬운 타이어나 배터리 점검이라든지 렌즈룸 청소 같은 부가 서비스까지 있더라고. 덕분에 나는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 중에 나와보질 않아도 됐었고 공유된 키는 서비스 시간이 끝나면 알아서 공유가 해제되기 때문에 키 공유로 인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 또이 디지털 공유 기능은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가능하고 앱에서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신이 인 수락하는 과정만 거치게 되면 키를 공유할 수가 있고 해제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게 돼 있어. 단 키를 공유 받은 사람은 워터도어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대신 위 으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면 좋겠고 추가로 아쉬웠던 점은 충전량이 퍼센트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는 점과 트렁크만 따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동차의 배터리가 방전이 될 경우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브링앤티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차 키를 가지고 다니지 를 않아도 되고 키를 공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특히 비대면 서비스 신청하기만 하면 신경 쓸게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좀더 스마트한 카라이프를 누리는데 추천할 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네고련다 수고했어. 동티뷰